죄송합니다. 여기 <웃음> 너무 예쁘다. 살고 싶다. 본격 스마트 오피스 탐방기 시티은행 영시티 신사옥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사옥을 싹 갈아엎었다는 한국 시티은행 네. 소식을 주워듣고 사무환경 조직 문화 연구를 위해 사옥 탐방을 해보기로 하였다. 피 신속하게 출발하도록 한다. 근데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얼른 가자 고고고 이곳이 바로 시티은행 영시티 신사옥. 아주 깔끔했다. 올라가자마자 바로 보인 건 공유 좌석들을 위한 키오스크였다. <웃음> 우리 주정방도 따로 없던어 봐. 모든 임직원들은 매일 아침 땡치면 이렇게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자리를 예약해 앉는다고 한다. 사석화 방지를 위해 3일 연속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고 퇴근시 짐도 바로바로 바로 치워야 한다. 매일매일이 새롭겠는데 좋은 듯? 그0게요 높이 조절 책상에 듀얼 모니터, 화상캠 1 6 0만원에 달한다는 의0까지죄송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부스0 2,000. 2,000. 다 와 진짜 소음 같은 거 하나도 없 들려 여기서 노래 불러도 돼요? 어차피 안 들리잖아요 숲을 떼지 갈비는... 아, 근데 바깥으로 아, 소리가 아, 새어나갔다 아, 가장 부러웠던 건 층마다 있는 워크카페랑 탕비실 우와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이런 데서 중간에 쉬기도 하는 걸까? 먹던 아, 아, 아, 아, 아. 설거지라도 하고 싶었다 얘는 거의 살림 찰릴 기세였다 아. 사무실이에요. 특이한 건 이런 카페에서도 로그인만 하면 내 PC 환경에 그대로 접속해 일할 수 있다는 점.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아, 아무튼 구구절절 다 좋아 보이기만 했다. 너무 열심히 돌아다녔나? 뭐가 많긴 많았다. 이처럼 굉장히 쾌적한 이곳. 하지만 처음엔 사무실 이전에 대한 직원들의 걱정이 컸다고 한다. 왜 때문이었을까?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부서들을 한 곳으로 통합하면서 접해보지 못한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사측은 이를 어떻게 해소했을까? 인터뷰해보았다. 이제 체인지 이전트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한두 분씩 뽑아서 정거리라던가 이런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사소한 부분들까지 다 답변을 주셨기 <웃음> 때문에 정작 당시에는 어 별로 큰 불만 없이, 걱정 없이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후 좋아진 점이 무엇이 있을까? 원래 전에는 점심 먹고 나서 계속 앉아 있어야 돼서 조금 힘들었는데 일어나서 네. 어, 일을 할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중간에 휴게 공간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가서 들어와도 돼서 되게 잘 다니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터 환경이라는 게참 중요하긴 한것 같다. 음. 이렇게 입기도 있고 <웃음> 아, 이럴 때서 일해보고 싶긴 하 시티은행 취업해야지. 네. 아, 아, 끝고뭐래휴 알찬 하루였다. 고기 책근 개꿀. 현재 한국시티은행은 서대문의 서울센터에도 영시티 신사업과 같은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 중이라고 한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은행이 이러한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러한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일까? 그들의 상세한 이야기는 DBR 3월 1호 케이스 스터디에 실려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길 바란다. 그럼 진짜 끝! 그나저나 이참에 우리 사무실도?